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코골이 수면무흡증에 사용되는 구강장치 중에서 한국인의 최적화된 디자인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디자인들은 다 어, 이거는 독일에서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뭐 저쪽 호주쪽 디자인이고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오래된 디자인 이제 예, 정말 구닥다리 디자인이죠 모노블록 위아래 일체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앞니를 덮고 있습니다 앞니를 다 커버를 하죠 그러면 앞니가 커버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입술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되게 음, 입주이 유연 이, 이 조직들이 유연한 사람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감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가드도 보면 자 앞에 없습니다. 자매노가드 앞에 없죠. 라인가드 전 앞니 쪽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 제가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니를 커버하면 를 되게 불편해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제작하는 장치들은 한국인의 최적화된 디자인 첫 번째 앞니가 없다 앞니 부분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두께가 두꺼우면 두께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이 이... 이 근육이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음, 이 장치가 뭐 쇠도 아닌데 사실 쇠도 휘어지는데 이런 기구가 어, 내구성을 가지려면 웬만한 두께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의 기준으로 두께를 이만하다면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이 이 정도 두께라면 불편해서 힘듭니다 그럼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얇으면 잘 깨집니다 손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얇게 하는 대신에 이처럼 이 안에 철 구조물을 넣어서 보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어, 궁극의 부피를 줄이는 디자인 요것처럼 최대한 거의 뭐 나만 한게 없죠. 기능부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걸다 제거해버리고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고 싹 날려버린 이런 디자인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써본 사람들은 아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시는데 아 이처럼 한국인의 최적화된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턱의 유연성이 서양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턱을 많이 내밀면 내밀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모노블록이라고 하는 일체형, 위아래가 붙어있는 이런 디자인은 턱관절과 치아에 상당한 무리를 줍니다. 이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꽉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부작용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 턱을 많이 내미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턱을 내미는 이유는 혀가 뒤로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혀만큼 앞으로 내미는 건데 자, 혀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만 한다면 턱을 많이 내밀지 않아도 어쩌면 그냥 평상시처럼 유지만 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한 게 바로 이 혀를 운동해서 운동해서 우리가 몸을 만들듯이 혀를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서 혀의 형태를 늘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운동병법을 병행했을 때 턱을 내밀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는 컨셉을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 구강장치의 한계와 부작용 턱을 내밀면 내밀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적게 내밀면 효과가 부족하고 그 딜레마에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이혀 운동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정말 운동해서 안 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혀를 뒤에서 딱 걸어서 못 넘어가게 해주는 디자인까지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세계 수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수면과 건강 바이오 슬립 센터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최적화된 디자인이 세계 최고의 디자인이 될수 있다고 라 강조하면서 바이오 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